오늘은 산책하기 좋은 숲, 보석 녹차밭, 대한다원을 지인들과 함께 왔습니다. 네, 입구에 들여쓰자마자요. 아, 아주 계곡 소리 너무나 좋고요. 햄백나무숲 기가 막힙니다. 아 멋진 분수대가도 끝내줍니다 오꼭 오시면 또 화장실 들리셔야 되겠죠 오늘 차 만들기 체험장입니다 네, 이제 녹차밭으로 바로 쭉 올라갑니다 이곳 오셨으면요 녹차 아이스크림은 기본으로 네, 먹고 가야됩니다 아 저희들은 오늘 A코스 까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처음요 올라가는 길은 어이구 개나로 돼가지고 보통 또 거행길 아니겠습니다 이거 아 이것도 MBC 드라마 촬영 장소였답니다 여기에 묘가 있으신분들은 이게 뭐야되든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아, 푸르름이 <프로듀서와 목소리가>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, 아, 여기 또 무슨 버섯이 또 나와 있습니다. 무슨 버섯일까요? 우리 이런 걸또 꼬셔서 정상까지는 또 올라가 봐야죠. 네, 전망대가 바다 전망대가 하는데요 그래도 씩씩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, 지금. 상당히 좀 가파른 길이지만, 불만 없이 지잘 올라갑니다. 전망대까지 가는 길은요, 약간 경사길이지만, 그래도 올라가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와, 대단히. 응. 여기 뭐, 내일도 깔려있네. 응. 와, 바다 정말한데 드디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. 아, 야, 아침에 흐리거나 안개시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올라오셨으면 또 내려 내려 가야 되겠죠. 와, 이제 멋진 펜백숲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. 내려간 길은요, 펜백숲이 라 너무나 즐겁고 좋습니다. 아, 이를 꼭 가셔야 되겠습니다. 아, 또, 녹차 바다또 다른 느낌을 줍니다. 정말 가볍게 돼요. 편안하게 에, 나와서 걸을 수 있는 길, 에, 보송차바, 또 한번 오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또 멋진 곳이 있습니다 내려온 길도 만만치 않게 아주 멋집니다 아, 배곡물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야 멋진 정자가 와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곳에 오셔가지고도요, 무슨 소원을 많이 이렇게 빚었을까. 자차인 화장실 들렸다가요, 대나무 숲으로 들다 가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.